어, 오늘 오늘은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 우상 숫자대로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인데요. 에스겔 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이름 뜻은 아까 말씀하듯이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그 시대는 592년서 570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은 닥쳐올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멸망 전에 여와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멸망 후에는 여와께서 계신다는 말씀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정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까지는 위로 회복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소명과 임모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예언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국 심판에 대한,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에 대한 예언에서 말씀 하셨고요. 주제는 이스라엘 심판 예언과 이방 심판 예언에 대해서 어,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과 예언, 미래에 대해서 그렇 말씀하신 거고, 장소는 바벨론이고요. 아, 그렇게 시대는 약 22년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당시 시대 배경을 쭉 보면요. 음. 어 다니엘 여기죠. 요 에스겔하고 나왔던 요 상태가 뭐냐면 그 남유다가 망한 상태에서 포로기 고그 사이를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포로 가갖고 그바빌론으로 포로 로 끌려간 상태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 동시대에 같이 그 차역했던 선지자는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있겠습니다. 아, 요요 요, 요 남유다 개보에서 보면 지금 그 여호와 김 여호와 김 시드기야 요 상태 요걸 갖다 요 상황에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아, 쭉 보면 그 우리 좀 이스라엘 국적그 영토가 있죠. 거기 보면 아람, 암몬, 보압 에돔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있고, 페니키아 쪽에 있고요. 요걸 갖다 본 상태에서 여기가 아, 이건 잘못됐구나. 자. 이그 바벨론과 메데와 스키 타이가 합쳐갖고 삼각 동맹을 이루면서 아수를 갖다가 멸망시키죠. 그게 612년인데, 612년인데 그 612년인데 이그에굽베 느고 왕이 그 아수를 갖다 도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갔죠 아까 니누에서 다망가던 사람들이 어디냐면 그 갈그미스에 가서 하단을 넘어가고 거기서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가다가 요 무기또에서 요시어왕이. 누고 왕하고 덤비다가 결국은 요시 왕이 죽고 갈기미스 전투에서 가게 되죠. 갈기미스 전투에 가서 1차 609년에는 결국은 지죠. 그러니까 지구난 무승부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로 갈기미스 전투에 갔을 때 그때는 완전히 패해갖고 어, 바벨론한테 완전히 그패 패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나머지들 이제 그이바벨론에선부다 이렇게 침략을 하죠. 침략한 상태에서 어 그 605년, 605년에 1차 바벨론을 끌려가죠. 그때 같은 게 다니엘이고요. 그다음에 597년에 쫓아갔던 게 뭐냐면 바벨론을 그 포로로 갔던 게 에스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고요. 그다음에 바벨론이 런영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벽 두께가 7m에서 30m면 여번 어, 왼쪽에 보면 그 병벽 두께에서 이쪽에 보면 이 이렇게 그 마차를 끌고 다닐 정도면 30m 하면요. 어, 보통 1, 1층을 3m로 보면 한 10m 정도 된다고요. 한 7, 그러니까 1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성벽 총 두께 둘레는 90km, 그 다음에 성벽 높이는 20m, 그러니까 7층 높이가 되죠. 그 다음에 성적 총 면적은 서울 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수는 한 100개, 총동문으로 돼 있고요. 식수원은 유프라테스 강을 갖다가 그이성 이 안으로 집어넣고 외곽도 돌려갖고 그 성벽을, 요 밑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그, 그 끌려가면서 어, 성벽을 갖다 들어오지 못하게끔 강으로 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성벽 내부 안에는 뭐냐면 20년치 식량을 갖다가 비축해 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차 포로기는 605년 여와 김왕때 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갔죠. 그 다음에 바벨론 침, 1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뭐냐면 597년, 그때 601년에서 598년 그반란을 일으키죠. 여와 김왕 때. 근데 결국은. 여기서 597년에 에스겔에 끌려가고요. 3차 침공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 남유다 사람들이 다끌려가게 되죠. 이게 아까 바벨론이 간 거고요. 여기 이게 에스겔이 간 거고 나머지 58, 586년에 모두 다 끌려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는 BC 538년에 수루파벨, 수루파벨, 학계, 스카리아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제2성전의 완공이 되고요. BC 458년 S라고 오고 BC 440점에 느에메가 오는데 느에메가 와갖고 예레미야 성벽을 완성시키죠. 요걸 보시면 그러니까 포로기와포로기완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냐면 그 부시 부시라는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제사장의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노예로 바벨론 노예로 끌려갔다가 5년 동안 5년 후에 선지사명을 받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 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보다도 항상 뭐요? 예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 명령대로 산 사람이 결국은 에스겔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 생애를 보면 첫 번째 620년 그 요시아 개혁기 때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시아, 제사장 부시 아들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597년 여왁인 왕때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25세인데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살 이상서부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마찬가지 30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 예언을 한 7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591년에 예수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악을 우리가 얘기를 봤고요 589년에 에스겔 아내가 죽음이 됐습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580년에 남유다가 망했고요그 다음에 583년에 그 이스마엘이 그달려를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 다음에 572년에 에스겔이 예언 하고 그 다음에 세정제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570년 마지막 예언하고 52세 죽죠. 자, 아, 오늘은 제가 볼수 있는 것은 요이스가의 행동 예언에 대해서 열가지 예언에서 그 오늘 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특이한 그 보면 특이한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1장에서도 3장 사이에 나오는 특이한 환상을 보게요 나머지 8장, 15장에서 18장 이쭉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1장에서 3장 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절에 두 번째 보면 예슬람엘성 모형들을 만들고 430 3일 동안 430일 동안 성을 주시하며 지내고요.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390일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는 사람. 여러분 왼쪽으로 390일 동안 1년 넘게 있을 수 있을까, 있을까요 정말 힘든 건데 정말 뭐야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순정의 사람이라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90일 동안 정말 약간의 음식만 먹었고요 다섯 번째 마른 쇳동으로 음식을 그러니까 불을 피비워서 음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는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를 잘라갖고 3분의1은 불에 태우고 3분의1은 칼로 치고 3분의1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예루살렘으로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갖고 예술, 예술 예술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는지 보고 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평안한 곡에서 벽을 뚫고 피난 보따를 리 가지고 다닌다 그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내 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고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까. 하느님이 울지도 슬퍼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그열 번째 보면 7년간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한 상태가 된 상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곡에 대해서 오늘 행동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30세 하나님의 임재를 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에스겔일 1장에서 보면, 서른 서3 0 해, 그러니까 30살 때,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발강가가 있으면, 요 앞에 보면 그 수잔성이 있는데, 그그 그거를 갖다가 짓고 있는 노역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역하다가. 사람이 좀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초 닷새라고 얘기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갈대와 아, 저 갈대와 땅 그발 강가에서 여와의 말씀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그 속에서 내 생각 그때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아, 폭풍과 아,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수의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모양 이러하니 이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제가 이, 이걸 보니 이거는 보면 이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왼쪽에 보면 여기 사자가 있고 사람 있고 소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가지 성, 저, 사람 형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7절에서 보면 그들은 다리는 어떻게 되죠?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니까 이 송아지 발바닥처럼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날개 밑에는 손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내의 입, 네의 앞의 사람은 얼굴이요. 네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의 뒤 얼굴은 뭐예요? 독수리 얼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얼굴이 돌려가면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과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락하며 그의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면서 하 번개처럼 치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것은 구릅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릅천사는 캐러빈에서 그... 그요 그, 스압 천사부터 한 단계 낮은 겁니다. 사라빔인데 이스압 천사를 모시고 섰는데 여기 각 여섯 날개가 있어 그둘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날개가 여섯 개가 있는데 이위 단계가 결국은 이 스랍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슬압천사 그 다음이 그룹 천사 케로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루시퍼가 그러니까 그, 그 우리가 보면 루시퍼 있죠 그 사탄, 사탄이 사탄이 케로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사, 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 4장에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어,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데 여기는 뭐냐면 아, 아까 그 그룹 그 천사들은 뭐라고 랬어요네 명이 한 몸, 몸체에 네 개가 붙어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각자 사자 독수리 사람 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고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나와 있죠. 요 내용이 지금 요, 요 뒤에서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아 상속자들이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기서 나온 거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천사들은 불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 천사들은 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에스겔 1장에서 보면, 1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게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 곁에는 땅 위에 바퀴가 있고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바퀴 모양과 그 구조와 황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있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며 우그네 네 둘레는 돌아가며,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 뭐냐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사람들이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 많이 있고, 그 위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둘레는 눈이 가득하며그 생물이 갈때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이, 생물이 땅에서 들, 들릴 때바에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을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이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다음에 생물이 영이 그 바퀴들의 가운데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여기가 뭐예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그뭐 공창 그, 그게 돼 있죠. 공창이라고 뭐죠? 여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되어 있으면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죠. 궁창. 그래서 요 자체가 뭐냐면, 이 물로 된 궁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창이 있고, 보기에 두꺼 어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는 펼쳐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은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고, 요게 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나는 음성이 나와. 어, 그 궁창 위에서 보좌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고 보좌 위에 사람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요 사람 모에요게 하느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궁창 위에 무지개가 떠 있고 여기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방 광채 모양은 어, 무지개 같고 여호와의 형상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기에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겔이 그 30대 되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이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소리를 들으니 영의 소리입니다. 성령의 소리죠. 그래서 내가 너를 폐역한, 폐역한, 너, 내가 너를 폐역한 백성과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니 그들과 조상들에게 내가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나니 인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들은 심히 폐악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회개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저희가 그 토요일 날어 금요일 날그 광화문에 갔다 왔는데 광화문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얘기동그 동성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WCC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 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는 만한 말씀이 그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인자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 이런 얘기입니다 구절에 뭐냐면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안에 보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망한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보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판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어사라. 그렇게 여기 아까 이거 본 것처럼 토판 위에다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막아서 항상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처럼 그니까 보호한다는 것보다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어, 바벨론에서 전부 다모여갖고 이것을 갖다 둘러 예루살렘 성을 갖다 둘러싸는 거죠. 그래갖고 공격하는 것 상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또 철판을 가져다 너와 성업사에 두고 철벽을 삼고 성을 포호하는 것처럼 에어사라. 이 내용이 성을 바벨론이 성을 포호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이 범죄한 해수대로 391을 어떻게 요 좌측으로 누워라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 수가 지나가던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또 40일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30일을 옆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소식하고 쇠덩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9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드는데 390 동안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 개를 먹으라는데 220세 20세 개를 뭐냐면 11.4, 1세 개를 11.4g인데 228g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6분의 1을 한 신씩. 어, 떼어서 마시라. 물도 어떻게 해요? 0.6리터만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500리터인데 6 0 0리 조금 더 많은 거그만만 먹고 하루를 버티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는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사람의 똥, 인분을 불에 피워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을 따지죠. 하나님전 여태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하느님 어떻게 하는 그게 더러운 것 갖고 우리할수 있습니까? 나는 이거 죽은 음식, 음식도 식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정말 입에 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느님 이것을못하겠습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 인분 대신 사람 똥 대신 소똥을 갖고서 해라. 그래 갖고서 떡을 구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구워서 먹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17절에 보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피치하, 두려워하며 떨며 취, 그 최악 중에 쇠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을 물과 먹을 떡이 없다 그러니까 얼굴이 사람의 몰골이 아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그 서로 쳐다보다 보니까 정말 보기 흉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 서로 놀래갖고 피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전염병, 저, 전여, 전염병으로 어,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그 원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뭐죠? 그제사장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죠. 그 머리 깎아 안안 안 되는데,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머리 깎으라 그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갖고, 삼분의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삼분의 일은 성읍에서 칼로 치고, 그 다음에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러 결국은 불살르고, 그 다음에 태워버리고, 그 다음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라고 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중에서 조금 옷을 싸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아까 칼로 치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 다음에 조금 어떻게 남겨갖고 불에 태워서 그렇게 살으면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의 규례를 거슬려 악을 더 행하며, 그들이 내가, 내 말을 전혀 안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나라들보다 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내 마음을 안 들었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뭐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또그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3분의 1은 흩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전염병, 3분의 1은 기근, 3분의 1은 전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이 아까 12절에 내오던 내용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브리서, 예레미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게,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적일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시브리서도, 예레미아에서도 42장, 24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없앤다고 얘기하는데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내가 예레미아에서 한 15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없앤다고 얘기하죠. 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죠. 24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고 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전쟁이 나오고 기근으로 되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나고 지진과 그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에스겔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벼라요 어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게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일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 이르렀으니 몽디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났도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알리라고 한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서 또한번 나옵니다.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몽둥이가 꽃이 피고 심판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교만이 어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식하고, 아, 여기 그 다음에 여섯째 해, 여섯째 딸초다세 유다 장로, 그내 앞, 유다 장로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여섯째, 여섯째 다리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요 내용이 요런 내용이 됩니다. 아까 밑에는 불 같고 어, 광채가 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모습을 잡고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 어, 북향문에 이르시니 어,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 내가 그, 그가 내게 이르시 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 담은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게 뭐냐면 북쪽 문으로 들어갔는데 요 상에 그 뭐예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보통 이게 아세라 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상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에스겔 8장에서 7절에서 1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이끌어 뜰 문에 아까 머리를 채우 딱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이동을 했죠. 이동한 상태에서 뭐냐면 가서 뜰 문에 이렀을때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을 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파고 나니까 뭐요? 내가 어, 그가 내게 이랬을 때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야니 아니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어, 그들 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를 보니까 요 내용입니다 여기요. 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어, 여기서 이걸 보니까 여기 그 골반 같은 데서 물을 갖다 부셔 갖고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들어보니 각 각양 곤충과 가증한 침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버리,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 야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장로가 하느님이7 0장로로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0장로가 뭐 상태에서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면은 아, 어,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70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에 있는 그림을 이 벽에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곤충, 거기서 보면 뭐 메뚜기장서부터 여러 가지 그 파리장서부터 이런 그런 걸다 그리고 난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바벨론을 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신들한테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화성거과 마찬가지죠. 그걸 하나님이 보면서 야 저런 이렇게 됐는데도 내가 얘네들 갖다가 봐줘야 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단무스가 있고요. 여기 우상이 아까 아세라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 앞에 25명이 태양신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8장 12절에 보면 아 어,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리에 보면 여인들이 아니냐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모스가 누굽니까 그 저거 저그그뭐어탑 우리가 보면 그 바벨탑을 만든 그 아들이죠 아들인데 그 와서 그걸 위해서 그 그저 애국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만, 현관과 재단 사이에 약 스물 다섯 명이 나을 동쪽으로 향하고 태양을 숭배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불쌍히 여기, 이제부터 난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국률도 베푸지 않을 것이다. 그래갖고 내 귀에 불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느님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게 뭐냐면 내가 향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얘기하신데, 뭐냐면... 낮에 너희들 목장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끌려가는 포도 포도 행상을 하면서 돌아다녀라. 그러지 걔네들이 혹시나 회개하지 않겠냐. 그래서 돌아다니라고 얘기합니다. 밤에도 돌아다녀라. 그리고 성벽을 뚫고 네가 보따를 갖고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면 그들이 혹시나 뭐야 회개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너희가 이스라엘 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한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너희 그 다음에 한 얘기가 포, 그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고 그중에 왕은 얻을 때얻을때 어깨 행장을 내고 나가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결국은 도망가다가 이렇게 굴로 파고 총벽을 굴롭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혀갖고 바벨론을 끌려갔고 눈이 뽑혀갖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요. 그래갖고 눈이 뽑혀온 상태에서 바벨론을 끌려가겠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가 또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물을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와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돼 있습니다. 보지 못한 땅은 뭐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에스겔 12장 22절 2절을 보면 인자의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냐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가... 예수님 저 하나님이 무슨 묵시하고 계시를 하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늦게 오고 당장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 오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있습니까? 다시는 더디지 않냐고 응하리라. 너희 생전에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심판 내리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라고 했습니다. 아홉째가 뭐냐면 그 시디게왕이 1 1년 동안 그 하는데 아홉째 달이면 결아 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2년 남았으니 거의 막, 반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걸 기억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니라 바벨론 왕이 아까처럼 그 예술렘 성을 도, 저, 싸고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 여기다가 가마를 하나 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 양 거기 가마에다가 이거 얘기죠. 가마에다가 양 떼를 양떼한 마리를 놓고 거기다 뼈를 가득히 담고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이 없어 어, 없이 하지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그러니까 녹, 녹 녹슨 가마를 갖고 성 이거 갖다. 그 양고기를 집어넣고 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덩이 하나를 꺼내치이다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를 많이 쌓아 불을 지펴 국물이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 빈 후에도 가마 옷을 다루고 그 속에 더러운 옷을 녹게 해야 된다는데 이 가마 옷이 뭐냐면 녹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녹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에스겔 11장 3절에 보면 이 아까 그 가마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말해 집 건축할 때가 가깝, 가깝지 아니한 즉이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마에 있는 고기처럼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장 11절에 보면 이 성업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다 웃기지 마라 너희가 말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란 얘기 자체를 갖다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이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도다. 하도 죄가 많이 죄가 많이 있어갖고 어떻게 해야, 불을 때갖고 녹여도 그 죄가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지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뺐으라고 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이 자기 집에 갔더니. 내 눈을 기뻐하는 것을 빼소리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이에 소리 듣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집에 가 보니까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죽은 자들 위하 슬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야 초상 집에 가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고 에스겔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행대로 너에게 다 행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내를 안 해주고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도 그, 어떻게 해요? 울지 말란 얘기죠. 그만큼 뭐예요? 너희들한테 똑같이 갚아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희의 표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마음이 간절하여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갈 날, 어떻게 내 네, 너희들 자녀까지도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들려주지 않냐겠느냐? 에스,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녀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27절에 보면 그날에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와인 호줄 알리라. 그러니까 아까 심판이 도달했다는 얘기죠. 심판하면서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에스겔이표징되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심판주관한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상상하는 얘기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못 갑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끝까지 믿지 않으면 배도하면 결국 너희들은 심판받고 어떻게 돼요? 가장 소중한 수잃을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은 내가 여와인줄알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성애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들한테 보면 성경대로 나온 상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하고 인기에 영합해서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이 올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도달하는 데는 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인데 자 인자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해 이르라. 내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호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우상을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보혼들의 그들을 잡으리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정말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호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우리한테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우상은 돈이 만먼신, 돈도 우상이 될수 있고요. 자녀도 우상이 될수 있고. 그러니까 뭐 있고, 내가 좋아하는 술도 우상이 될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좋아하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보다 좀더 좋은 걸 좋아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항상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셨어요. 제가, 어,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목회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없애버리시더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화가 그의 우상 수요대로 보호한다는 얘기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쇼킹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여태까지 읽다,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우성의 수어대로 보호한다는 심판 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정말 정말 저는 쇼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